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 예, 맞습니다. 이 상을 어떤 상을 수상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약 30개 정도의 부문의 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어, 저희가 한약 25개 정도 수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랜살 분들요 아주 지금 대단합니다. 아이유님은 구경만 하고 계세요. 네. <웃음> <웃음> 네, 먼저 그러면 배도은씨 아, 아, 네. 상을 4개나 받으셨습니다. 아, 대단하다 진짜. <웃음> 아이하 <하고> <웃음> <웃음>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분께 드리는 풀의 평화상 어, 그리고 의견을 조율하고 교통정리를 잘 하신 분들께 드리는 녹색어머니상 그리고 얼굴 상이 정우성씨를 많이 닮은 분께 드리는 정우상 그리고 많은 개인기와 감상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편집을 당했다는 최다편집상 아 어, 정말 참어려고수상이동에 가위가 수여되었습니다 아 올해 마지막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상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웃음> 앞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다음 부분들은요 네. 그리고 조민규씨 <웃음> 와 엄청나더라구요 와우 엄청납니다 네. 2 0 1 8 최고의 립상 네? <웃음> 립상이요? 아 뭐라지. 톤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선보이는 무대마다 뜨거운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서 많은 이들의 질투를 사게 되었습니다 탄성과 아, 근데... 네, 부러움을 자아내는 화력상의 밉상! 수상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데왜도그 어떤 메이크업도 뚫어버리는 굵은 수염을 소유한 게있겠니까 <웃음> 잭과 풍놈상 <풍량상의 웃음> 아, 그리고 다섯 아, 번은없는 그, 아, 네. 매력 덕분에 양파상 등을 수상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부상으로 우상으로는 면도기. 아, 자꾸 강조하지 마세요. 지금도 이렇게 <웃음> 잘하고 <지분도 웃음> <약간 웃음> <다가가 웃음> 있는 것 같구만. 네. <웃음> 네. 제가 왜, 열심히 밀고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럼 다음으로는 제가 마스를 <웃음> 해볼까요? 네, 네. 아, 드디어 네. 제가 아주 굉장히 사랑하는 동생죠, 이 고우림 씨의 <웃음> 상. <수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내역을 보겠습니다. KBS 불의 명곡에서 맹활약을 보여줬죠. 래퍼로 연상시키는 무한 삼행시와 아이돌을 능구하는 파워풀한 망치춤 등 화려한 활약에 힘입어 수상하셨습니다. 쇼미더 망치상! <웃음> 아, 또 하나 굉장히 인상적인 상을 받으셨어요. 2018 최고의 2018 최고의 석상 수상하셨습니다. 석상. 아네. 아 상내훈이야 세 시간이 넘는 콘서트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웃음> 같은 자세로 노래한다고 해서 이상한 황 수상한 수상요 어, 최근에는 굉장히 움직이기 싫어한다는 아... 이야기가 있어요. 아... 언제쯤 언제 좀 활달하게 움직이시나요? 사람은 양조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아, 아, 그래요? 네. 저는 그 마이크도 하나인 것 같아요. 몸처럼. 그 마이크 각도도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절하게 네. <웃음> 어, 맞습니다. 어, 그래서 <웃음> 우리 씨는 특별히 부상 또두 개나 받으셨어요. 어, 네, 부상으로는 망치와 그리고 돌을 수상하셨습니다. <웃음> 네, 맞습니요 같은 두개더 많이 시면 바랄게요. 오늘 아주 부상입니다. 네, 아, 잘잘 굉장히 알뜰살뜰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강영호 씨입니다. 아, 화려합니다. 이거는 무슨 냉탕과 온탕 수준으로 온도차를 발휘하는데요. 2018, 최다 눈물상. <웃음> 아, 벌써 눈가가 촉촉한 것 같은데요 눈물을 흘린 이유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미소가 아름다운 천년의 미소상 2년때마다 공약을 걸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못 지키면 큰일 난다고 전전긍긍하였기에 근심 걱정상 압녀 목소리를 다 가지고 있다 해서 엄청난 컨트롤 능력이 있다 해서 드리는 상 암수 한상 좌우 프레상 그을 수상하셨습니다 오. 감사드리고 내년 한해도 어 제몸 안에 있는 암수 한상잘 달래서 좋은 노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무상으로는요 네, 한약 준비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안 떨어질 때는 좀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상을 수상하셨는데요 프레스타 여러 그렇죠.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만상, 환상, 화상, 노상, 운영무상삼남한상 만물상 등도 끝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어, 어? 맞지 않나요? 어, 지금 코미디 빅니를 찍고 있는건지 모르겠어요 아, <웃음> 네. 아 지금 근데 관객분들이 어 마치 아이 실제 상황이죠?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거잖아요? 네습니다지자 -A -A. 네. 그러면 2 0 1발 KACA 최우수 퍼포먼스상 과연? <웃음> 이 안에 결과가 담아 있습니다. 2018 최우수 연기자상. 연기자상을 강형욱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시리의. 저는 우리 시기의 한 장면을 보는 것같은고생아 아, 정말요? 아 미안해요.. 아, 아, 네, <웃음> 아, 아,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나한테 축하하네 아, 아, 저희가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줄 몰랐는데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제 정말 하나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저기, 자, 하나, 하나, 하나. 여러분 상의 상의 그 위의 상은 뭘까요? 대상 네 마지막으로 대상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고 퍼포먼스상의 고우림씨가 곡을 찍어주세 <웃음> 네. <씨>. 네. 시상 거운 곡을 찍어주세요. 즐거운 곡을 찍어주세요. 즐거운 곡을 찍어주세요. 즐거운 곡을 찍어주세요. 즐거운 어주세요어 올리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한해도 울고 웃고 말았는데 2019년에는 웃는 날이 더 많은 가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우리 딸이랑 암을 좀 결정하고 신상시키고요 우회차 좀 마시고요 대성만이또 부를 수 있는 특권 축하 고민을 또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런 영광정리 <웃음> 네2018 마지막 마지막을 장식하였던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곡이죠. 마법에서 한번 그려겠습니다